헌밥 친구 바라바라바라 바라바 바라바라 바라바한바친바 바라바라 바라바입바다바늘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입바다바밥바구바라바 a 바바바바바바바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사실은 어제 중복이어서 중복이어서 ASMR 삼계탕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녹음이 안된 거야 진짜 열심히 여기서 긁어대고 긁어대고 난리 했는데 다 날라간 거야 그래서 촬영 다시 다시 하는 중 첫 번째로, 아름, 아름을 부어 볼게요. 먹으려고 했는데, 피 맛있는 걸 그냥 먹도록 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여기 처음 시켜보거든요. 영웅 말한가? 처음 시켜봤는데 진짜 맛있다 음 내가 원래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연히 지삼선을 먹고 가지에 빠졌어 지삼성 맛있어 아니, 어? 응. 지삼성 먹어봐요 <웃음> 전날 내가 전날 술을 먹었어 과음을 해가지고 화장을 못 지우고 잤어 대신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닦 가짜고기 가짜고기도 먹어볼게요 음. 마라탕에 소세지는 처음 넣어봐 저는 진짜 고기만을 취급하게 혹시 방금 좀정떨어했니 너네는 이성에게 정떨어했던 순간이 뭐 있어? 나는 옛날에 옛날에 사귀었던 옛날에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서 놀다가 갔어 자기 집을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친구가 간 뒤에 우리집 화장실을 봤어 근데 내가 분명히, 분명히 화장지를 새걸로 갈아 끼워넣었는데 화장지를 다 쓰고 간 거야 휴지심만 두고 간 거야 그래서 정 떨어졌어 그새 거를 안 갈고 간 것도 그렇고 그걸 몇 시간 만에 존나게 다 써버렸다는 건 얼마 얼마나 갈긴 거야? 그래서 휴지심만 놔두고 가는 게좀 정떨어졌어. 내가 인스타 보물에다가이상에게정떨어졌던 순간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제, 나는 제일 어이없고 웃겼던 게 자꾸 지하철 반대로 타서 정떨어졌대 너무 어이없어 개복치 아니냐고 음. <먼리> 한국인이냐고 하더라 마라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야 너네 더위 많이 타? 흘리는 거 보여 혹시? 너무 더워. 난 더위 걸, 더위를 너무 많이 잃을 다리에 털이 없어가지고 막 흡수도 못하. 개맛있어 마라탕이 이렇게 네모난 통에 온 거는 처음 봐 원래 동그란데 오는데 저는 여름에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난 겨울 쪄죽는 거보다는 얼어죽는 게 나아 나 지금도 쪄죽고 있어 더워서 생긴 일화있어? 나는 땀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사귀었던 학생때 학생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의자에 앉아있었거든 의자에 앉았는데 내가 더웠나봐 허벅지에 땀이 난거야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났는데 의자에 이렇게 두 줄로 허벅지에서 땀난게 허벅지 모양대로 땀이 난거야 사겼던 남자친구가 소지품 소지품 두고 한거 있나 보려고 뒤를 돌았는데 내가 그땀 자국을 보는 거지 애써 웃더라 정 떨어졌겠지? 나도 네 코털 마음에 안 들었어 기본적으로 손톱과 코털, 눈썹 정리 눈꽃만 잘 떼줘도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오, 어, 괜찮네. 한입 한입이 맛있어. 약간 가지가 맛있는 건지 지삼선이 맛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일반 가지 요리도 이렇게 맛있나? 어렸을 땐 연근도 싫어하고 가지도 싫어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다 맛있다. 시금치도 맛있다. 오! Oh. ASMR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리얼 사운드 이런 거 어디서 본것 많아가지고 나랑 뽀뽀하는 ASMR처럼 볼래? 역하다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지? 미안 하나도 안 미안 여름밤 눈에 쯔길 쯔길 마지막 한입 먹고 간식을 먹어볼게, 그러면 내가 a s m r 로 간식도 사왔거든 고기랑 야채가 좋은데 다 먹었나봐 dm으로 살찌면 모델 간상이라더라. 그래서 답장했더니 엄청 당황하면서 "아니, 아니, 지금 모습이 이쁘다고요" 이러면서 수습하더라. 답장할 지 몰랐다면서 나한테 막말해놓고 dm 답장하니까 당황하더라. 음~! 맛있어 이제 과자를 먹어볼게요 짜잔 안 o ん t care about him. And so don't care about him. And so don't care a b o 오 t him. m i n Oksuz. 어 <목소리도> a 원 u 는김이 n 혼밥친구 바라밥 asmr 버전 어땠어? 댓글로 어땠는지 말해주면 내가 댓글 다 읽을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까지 혼밥친구 바라바라바라밥 혼밥 바라밥이었고요 저는 바라밥이었고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